강하게 시작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앞에 앞에 항상 항상 앞에 자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강하게 강하게 마찬가지 공은 강하게 눌러주고 지금 보면 나는 앞으로 이동을 하는데 공은 여기 있으면 그지 내 몸에 막 닿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이동하면서 나가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낮춰서 하든, 지금 이거 하든, 습관적으로 눈이 공에 가 있어. 우리가 시합을 해보면, 공 보고 할수 있는 거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앞에 보고 한다, 형. 림을 보고. 출발. 그렇지, 출발. 다스 낮춘 상태에서. 네, 마찬가지, 앞에 보고. 출발. 앞에 앞에 출발 오케이. 공을 잡지 않고 공을 두 손을 잡지 않고 내가 멈추는 연습 하는데 스텝이 어떻게 원투투 투 스텝 한 발에 친단 말이야 쳐서 스톱 스톱 해봐 그렇지 또또 제. 오케이 또또또 오케이 또, 또. 또. 오케이. 수습! 수습! 파운드 V 하고 손님탁주 그럼 내가 왼손에 또줄 거야 왼손에 V 탁 해봐 시작 높아 또 또, 또,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또 중심 이동, 그렇지, 또, 또, 또 해, 또 각자, 가달라라네세 각, 가 파운드랑 크로스가 똑같지 말고 여기서 크로스는 짧고 빠르게 이 무릎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 우리가 아유 거기 말고 무릎 안에서 막허허 오케이 또 낮춰 에이 굿굿굿굿 굿. 더! 로스 이동 중심 이동 뒤 무릎 무릎 어 무릎 무릎 이동 잡아서 이렇게 그렇죠. 똑같애 이동 이동 잠발로봐 하당 하당 잡았어 해봐 어 또또또해헤또또또또 더. 더. 더. 더. 더. 더. 집중 오한번더 하나 더 파운드 레그 비하인드 주고 천천히 해봐 그렇지 그렇지 자신있게! 자신있게! 그렇지 또! 에이 네, 또! 또! 제일 잘했어 또! 또! 제일 또! 오케이 또! 더 잘했어 우리 드리블 하면서는 이 스텝은 제한이 없어 알지? 근데 너무 이제 스텝을 놔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경직되어 있단 말이야 그냥 프리하게 막움직여 막 되는 건데 여기서 스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정해놓으니까 가서 멈추고 사이드 스텝 하고 레어 파인 그리고 가당 사이드 아누야 그거 이제 모든 것이 어, 레이업 가는 거든 드리블이든 모든 스피드가 약간 빨라져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게다다 다 느려 그러면 수비자 앞에서는 그렇지? 아, 어, 사이드 핏! 오케이 또 해봐 투 드리블 할 거야? 그럼 빨리 가 빨리 빠르게 가, 빠르게! 어 이렇게 놓고, 한번 넘어갔다가, 당기는 거야, 여기서. 어. 그 다음에 원. 사이. 어. 원. 사이드. 레그. 그지 원. 사이드. 레그 해봐, 스톱! 그렇지, 스톱!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가. 아, 스톱! 이, 수비자에 있잖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원드리버 해서 지그재그 해줬어 땅 오케이 바로! 바로! 그래! 또와 그렇지? 거기서? 오케이 그리고 점스텝 에서어 다시 왔어 스페인스 앞에서 공은 밀듯이 어깨랑 같이 커버해서 들어가는거에요 춰그 다음에 수비자 앞에서 처 페이크하고 왼발 그렇지 스탑 푸시 푸시 나 왼발 드랍 했을때 왼발이 안가 그렇지 다시 다시. 수비를 넘을 수 없지? 어... 해 봐. 제 가, 스탑. 에이. 왼발. 예, 예, 예. 하나, 사이드. 1번. 예. 예. 그래, 또 와. 스텝, 치 스탑. 이번 한번 더, 한번 더.